아, 여러분 이게 온절입니다 아,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되게 많이 파, 어, 저희 고향 있는 쪽에 되게 많이 팔았던 건데 요즘 찾기 힘든데 디게 어, 찾았습니다 아, 근데 요만큼이 12,000원이면 아직까지 싸네요 여러분들 어. 이게 아직까지 12,000원에 많이 아직 싸. <웃음> 아, 나, 나 임신했을 때 엄마가 요거 해판으로 한세개 먹었다 했잖아요. 한 양반씩, 한 양반씩, 양푼이로 한세 개를 먹었는데. 내가 <웃음> 이게 <문절이> 언제를 먹고 나왔다고? 내가. 응. 뭐다? 언제리 먹고 나 같은 놈을 낳냐고? 웃겨. <웃음> 언 먹고 나 같은 놈을 낳냐고? 여러분 여기 좀 디테일한 손질, 뭐 내장을 따거나 이런 부분은 어,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손질된 부분만 이따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얼추 지금 손질이 어, 된 문절인데 이 특징이 또 등을 따요 등을 따가지고 음. 여기다가 보통 이제 이 머리 있는 쪽 뼈는 칼로 살짝 좀 다져가지고 이거 자체로 통으로 먹거나 아니면 이걸 무레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음. 오늘 된장 무레하고 어,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회 먹는 거 열무김치에다 해가지고 그거 좀 보여드릴 텐데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운절리는 바다 문절이에요 이게 운절리가 민물이랑 바다랑 같이 만나는 데서 좀 많이 서식하는 게 있고 근데 요거는 지금 바다에서만 나는 거예요. 이제 뻘뻘절이 예. 이게 진짜 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게 민물이랑 만나는 곳에 있거나 민물 문절이 같은 경우는 특유의 약간 민물 향이 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전혀 잡내 없이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운절이 이제 손질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열무김치. 옆에 어머니가 지금 운절이 더 다진 다 다지고 계셔갖고 요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 운절이 이제 머리 있는 쪽을 좀 칼로 다졌어요. 여기다가 열무김치 익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해가지고 아. <웃음> 이건 저한테 진짜 추억이 있는 음식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앞에 바닷가였었거든요 지금 막았는데 그때 이게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이 영암 이쪽에 음. 어. 그리고 열무김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먹었냐 된장 있죠? 음, 된장 많이 살짝 해가지고 아니면 생마늘이라든지 이거 놓고 고추 이렇게만 해가지고 음. 음. 뼈 자체가 지금 운저리가 억세지 않고요 잡는 일도 없습니다 진짜 야 진짜 오랜만에 먹네 저도 예전에는 5천원에 막한 양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었거든요? 바다가 가가지고 그물 같은 거 닥치면은 엄청 많이 잡히고 있는데 요즘은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뻘이나 이런 데서도 낚싯바늘 이렇게 던지면 물고 던지면 물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시장 자체에서 좀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열무김치라고 먹으면 맛있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옛날에는 많이 잡히고 해가지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그런 고기였는데 지금 구경이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깻잎에 싸먹고 제 개인기호에서는 열무김치가 정말 잘 맞아요 기호가 이쪽 사진 어르신들은요, 이거 잡으면 그 자리에서 손으로 배만 똑 따가지고 내장만 빼고 바로 드셨어요. 된장 말아 갖고 가셔가지고 오반관 아닌데 진짜로. 제가 그리고 방금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다져서 먹는 게뭐 유튜브 각 뽑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이렇게 먹었어요. 머리까지 이렇게 다져가지고 뭐 강진이나 이쪽에서 운절을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된장 무레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게 문절이 된장 무레입니다. <웃음> 이거 진짜 죽여줘요. 아. 이게 아, 이 제가 너무 먹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아. 아. 아. 아. 감사합님 <웃음> 된장 고소함하고 아삭삭씹피는이 채소하고 그리운조이하고와 고소한 들깨까지 넣어가지고 음, 여기다가 요 육수 국물에다 밥 같이 해가지고 비벼먹으면 말아먹듯이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 이런지 우리 어머니가 저 임신했을 때. 새 양파를 먹었다는 말이 오박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가 임수하을때 이거를 새 양파를 드셨거든요. 와. 와. 이거 국물이랑 싹 떠가지고. 여기다가 밥을요 시원한 그 된장국물에 밥을 싹 말면은 이거 진짜 별입니다 아. <웃음> 와아 온저리 소리 이안 하게 많이 먹어나지금 아, 배가 찬 지도 아 지금 벌써 내가 이마, 이만큼 이만 있는 건데 거의 다 먹었는데 어 배가 찬 지도 지금 이거 먹어야겠네 이거 생각날 것 같으니까 이어서 구하기도 힘들고 아아 엄마가 두번안 해줘도록 아 그렇게 뭐, 아 해도 말도 못 하죠 이게 여왜 그러냐면 이게 손질하는데 <웃음> 이제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냥. 죄송스러워서라도 이거를 또 이달 날말 못할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좀 소원 성취한 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 운전리를못 먹었어요. 그래 올해는 꼭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고 진짜 올해는 꼭 먹겠다고 제 다짐을 했는데 아 우리 또 어, 어머님께서. 그 조리또잘해주셔갖고 맛있게 양껏 진짜 너무 배부르게 한번 잘 먹어봤네요 어, 효도는 영상 끝나고 나서부터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 어머니 절대 그냥 해주시지 않습니다 예. 저한테 충분한 대가로도 <웃음> 받으셔야 돼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웃음> 너무 어머니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아시는 분들 예. 코로나 오해 없도록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자, 맛있게 너무 잘 먹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